안녕하세요 리선드대교 네 강제하고 있는 에고몬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아, 오늘은 얼마전에 소개했던 플러그인 회사인 리터치포미에서 뭔가 새로운게 또 나왔습니다 자,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,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힐 같은 경우에는 아, 처음 봤던 힐은 이런것들 뭐 패치를 일일이 해주지 않아도 이런것들을 지워줬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썼던게 닷지번 다치범 같은 경우에는 피부 결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포트레이트 볼륨 같은 경우에는 아, 이것도 약간 시간이 걸리긴 하는데 그나마 이건 좀 빠릅니다 네, 빠르죠 두번만에 되죠 포트레이트 볼륨은 말 그대로 얼굴에 볼륨감을 넣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우선 오리지널을 보시게 되면 원래 이랬죠 그냥 봤으면 잘 몰라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림자와 빛, 하이라이트와 섀도우 그리고 눈을 좀 반짝이게 해줍니다 확대를 해볼까요? 확대를 해보시게 되면 눈도 반짝이는 걸볼수 있죠 근데 너무 심하다 라고 했을 때는 역시 블렌드를 좀 낮춰, 낮춰주시면 되고 이건 좀 약한데 그럴 때는 이걸 올려주시면 되긴 하는데 이건 너무 세죠? 적당선에서 네, 해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하이레졸루션도 가능합니다 프리뷰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림자가 뭐가 들어가는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더 칠해줄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,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라고 해봐야 솔직히 리터치 포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완전 전자동이나 마찬가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딱히 크게 건드리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레졸루션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또 다지범 보다는 빠릅니다 아무래도 그림자만 그러니까 눈코입의 위치를 보고서 이제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아까보다 좀더 세밀하죠 아까는 이쪽에 막 그냥 뭐 펄은 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좀 세밀합니다 근데 뭐가 좋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좀 숫자로 쓸수 있게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자 우선은 하이 레졸루션으로 실행시켜봅니다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빨리 돼요 되는 게 오래 걸려서 그렇지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일반 하이 말고 꺼야겠죠 이번엔 두 번에 되나? 어두 번에 되죠 50백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그냥 여기서 이걸 껐다 켰다 하면서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뭐 알아보기가 힘들거든요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자세 가지로 나눠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에는 원래 얼굴 그리고 두 번째는 하이 이졸루션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 봤을 때는 에 하이가 그나마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기는 해요 일반은 좀세죠 이건 뭐 본인 취향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는 것 같고 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서 일반을 한번 돌려요 그리고 위에다가 하이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나서 합쳐줍니다 이거 50% 하고 여기서 합치고 이것도 50% 해가지고 여기또 합쳐요 여튼 뭐 쓰는 방법은 본인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역시 어,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소프트라이트 레이어도 가능합니다 자, 새로 하나 만들고 아 그리고 역시나 그냥 그냥 레이어에 커렌트레이어가 되기 때문에 꼭 새로운 복사 레이어를 만들어 준 후에 사용해 주세요 포트레이트 볼륨 두 번에 되냐 또네두 번에 되죠 소프트라이트 레이어를 만들어 주세요 확실히 그이 하이레졸루션보다는 좀 약간 성의가 없는 느낌이죠 <웃음> 그냥 봤을 땐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되게 성의 없어 보여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소프트라이트 레이어 화가 돼서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소프트라이트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필요한가 싶기는 해요 오파시티 조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줄여도 되잖아 다른 뜻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 프로그램부터는 그래픽 카드를 지원을 해준다는데 제가 작업관리자를 켜놓고서 봐도 잘 모르겠어요 CPU는 사용을 하는데 CPU도 예전보다는 사용을 덜하는것같더라고요자 확인해 봅시다 자 CPU 띄워 놓고 해야겠죠 아, 너무 커지네 한이 정도만 띄워 놓고 합시다 옵션에 항상 위에 표시 해놓고, 자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 J 눌러서 필터 리터치 폼이 포트레이트 볼륨 하이라이저션 전으로 해보죠. 거의 안 올라가죠? 오히려 떨어지네요. 이것도 안 쓰고 이거는 뭐 그렇게 뭐 엄청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다치본까지 말해도 이게 막 95%까지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CPU를 좀덜 씁니다 GPU를 쓴다고 하는데 조금 올라가긴 했어요 그럼 다른 것들도 GPU를 쓰면은 빨라지지 않을까 업데이트를 뭐 어떻게 해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여튼 요렇게 그래서 세 가지를 동시에 쓰시게 되면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컨트롤 J 눌러서 제가 만들어온 액션은 지금 힐과 닫지번을 동시에 쓰는 액션입니다 나오죠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힐은 그나마 괜찮은데 닫지번은뭐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제가 두 개를 돌려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힐은 두 개를 돌리고 닫지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만 돌리거든요 그. 하이 레젤레션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번에 한번 그 녹화를 해서도 알겠지만 3분이 넘게 걸립니다 필터나 하 돌아가는데 그래서 하이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뭐제 CPU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도 CPU는 어? 잠깐만 CPU가 원래 95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 80그 정도인데 우선 이렇게 해주시고 필터에서 리터치폼이 포트레이트 볼륨 하이로 해 줍시다 이왕 하는거 소프트라이트 레이어는 꺼주고 이것도 그렇게 느리진 않아요 이건 끄고 어플라이자 원본과 비교해 보시게 되면 참고로 저는 이 프로그램 회사에서 뭐돈 받은 게 없습니다 자 차이가 상당하죠 물론 포트레이트 볼륨을 제가 지금 100% 썼기 때문에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또 이쪽이네 또합이면 그러면 합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지금 이게 포트레이트 볼륨까지 다 먹은 거거든요 아 그걸 안 했구나 레이어 <웃음> 복사를 <웃음> 여튼 이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587 낮춰버리게 되면 이다치번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가. 그래도 한번 떨어뜨려볼까요? 어떻게 되나? 이 정도. 64% 정도. 굉장히 간단해요. 점이고 피부고 다 정리가 되죠. 우선 잔머리는 좀 남아있긴 한데. 잔머리를 남긴다는 게더 신기한 것 같아. 요 피부니 뭐니 다 밀어내는데 어떻게 잔머리를 남기지? 그리고 이런 핏줄 같은 경우에는 아이베젤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뭐 아이베젤은 크게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 가지고 사용 빈도는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치나 브러쉬 같은 걸로 지우는 게더 빠르거든요 일일이 이걸 하지 말고 이거는 아마 눈빨간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으면 쓸만하지 않을까 이건 또 마스크를 만들어 줍니다 어쨌든 지워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네, 삶은 굉장히 편해지고 있죠. 대신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들, 보정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기는 해요. 자,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쪽이 보정한 거고 이쪽이 원본입니다.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 있는데 바꿔놔야지 또. 네, 이렇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. 머리카락에도 뭐 크게 영향이 가지 않고 포트레이처처럼 지나치게 뭔가 되지도 않고. 맨 마지막에 늘 해줬었던 이 쉐이딩과 하이라이트 작업 아 참고로 이거 몸에도 먹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몸에도 들어가요 피부를 어느정도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피부 부분에 뭐 밝은 부분은 더 밝게 하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하고 이렇게 잡는 것 같아요 눈코입을 잡는 게 아니라 자 하여튼 네,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